걱정되진 않아? 걱정되지 옛날에 이 친구한테 응. 그런 말을 들었어 원주가 쥐소일한다고 어렸을 때 뭔가 그래.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응. 벌고 싶은 그런 게 있어 저는 오늘은 본 집에 왔습니다 아빠하고 고기 먹을 건데요 지난번 백수 영상에서 제가 따로 살다 보니까 제가 퇴사한 것을 말씀을 드리지 못어요 했던 상황이고 유튜브로 공개를 했던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 아빠한테 그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걱정은 되지 않는지 그런 거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. 뭐해? 뭐야? 잘 지냈어요. 잘 지냈어요. 저 어렸을 때. <목 Nature> 근데, 아예, 완전 맛있게 나오는데? 엄청 맛있게 그래. 나오는데? 응익었 응. 인사해주세요 <목> <목>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<웃음> 이감니다안녕 <웃음> <웃음> 잘하네 좀 기다려 너무 맛있 기다려, 기다려. 리얘가 이거 구독 꾸려는 거뭘누르 모르겠어 아직 구독 안 했어?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해보고 그랬어요 <웃음> 아빠는 어땠어? 내가 그만뒀다고 한 거를 말안 하고 내가 그만뒀잖아 아빠는, 아빠는 네가 너무 무리하게 이거다니보다 여유롭게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음. 그렇게 일했으면 아빠는 힘들지 않아? 네가 뭐 회사님 안정적좋조급 음. 좋았겠지만 음. 또 회사 이 업무에 다가부터 네 입을 채들 못하잖아. 조심. 아무래도 회사일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. 조심으로 돌아가서 그냥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돈 아니 뭐뭐 일억을 뜯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음. <웃음> <웃음> 이 용기도 대단하지만 정말. 쭉 많이 내들어 프리랜서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 돈 때문에? 그렇지 아무래도 회사 분일 때는 <웃음>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잖아 일단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네, 그런 생각을 버리 <웃음> 그러면 어떡해 회사 안 나니까 들어온는이 없으면 시기필 0원이잖아 빵원이요 그럼 어떡해 엄마 아빠 맥 살이 주는데나 언제까지 맥여 살주지넌 누나 있을 때까지 응? 아빠 자식이니까 그러 아빠는 내가 2 8여이라는 나이인데. 그때 너 네가 언제 들이면. 그니까 안해. 걱정되진 않아? 걱정되지. 그냥. 아빠가 걱정돼?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. <웃음> 그러면 나한테 바라는 점. 뭐? 스트레스 받지 말고. 응. 너 오늘 착한 애잖아. 응. 아빠가 딸 나만 뭐라 그러냐. 막 뭐라 그러냐. 너무 응. 행복하지도 모르고. 응? 그빠가 운전하다가, 아, 저런 데 껴야 돼. 운전을 해. 그니까, 아빠가 저 사람한테 왜 그래. <웃음> 그러잖 그래서 내가, 야, 너, 너, 너한테 배울 점도 많았고, 응. 그래도 너는 학교 다닐 때부터 마스터 마스터 안 꼈으니까, 어? 진짜 응. 네가 알아서 하고, 네가 노력하고 그래가지고, 편안하고 행복하고, 어? 응. 응? 그런 거, 그게 렇 되게 힘이 된단 말이지. 그 응. 어? 응? 엄청 힘들지. 나, 응? 나 그만뒀잖아. 나 그만뒀어도, 그냥, 어? <웃음> 응? 나는 그만둔 거, 그런 거 진짜, 어? 응? 네가 마편하게난 최고야. 내가 불안했는데 뭐 이런 말하지 마. 불안하면 그냥 밤마다 세끼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. 영원이다 영원. 명언. 어, 돈 많이 벌어도 뭐해? 근데 마음... 나는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어. 그래. 나는 너무 응. 아빠랑 엄마를 만나서 너무 행복한데 응. 그래도 나는 어렸을 때 뭔가 그래 맞아. 그런 경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뭔가 내 자식들은. 그래. 어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는 좀 뭔가 돈을 벌고 싶은 그런 게 있어. 아빠 못 들면 안 아니야, 아빠가 응. 그 아빠가 그딴 게 저, 절대 아니고. 응. 근데 나는 오히려 엄마랑 아빠를 만났기 때문에 응. 지금 나내 응. 성격이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. 그래. <웃음> 그렇 오히려 응. 만약에 나도 응. 힘든 거 없이 자랐어 이러면은 그래. 내 그래. 성격도. 맞아. 나는 그냥 약간 돈에 그런 게좀 있는 것. 같아. 옛날에 이 친구한테 응. 그런 말을 들었어. 은지가 주소 질간다고어 진짜 들었어? 그래. 내가 그때 날씨도 영하 0도가 넘을 때야. 아 그때 겨울이었어. 엄청 추울 때야. 응. 그러니까 아빠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. <웃음> 그렇게 다 응? 아빠 입장에 그럼 아무튼 너는 이네 노력으로면 아빠가 나한테 고마운 거 뭐냐면 부모 걱정 안 끼치고 또 생활 즐겁게 하고 다니고. 행복한 건지 음. 힘든 건지는 모르지만 아니난 응? 진짜 행복해 진심으로 아빠가 유튜버나 뭐 불러보면 마음이 특요아 음. 우리 의자라도 이렇게 진짜 재밌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든 적도 있어 근데 죽지만은 않을 거야 힘들게 할 거야 그지? 응. 근데 진짜 힘든 거는 백글로 따지면 뭐? 응? 응. 그래? 응. 진짜로 그래도 아빠 생각도 그래 우리 은지처럼 재미있게 친구도 많고 뭐 진짜 이 사는 애가 어디있어 근데 나는 사랑좀 있는 것 같아 그 네가 인상이 좀 좋기 때문에넌 네? 친구들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남녀들 하는 거되 싫어하잖아 아빠는 그한 내가 지금 직업이 응. 여행사 직원이었고 응. 여행 어플 회사 다녔고 응. 여행 작가로 좀 프리랜서를 하고 있잖아 응. 어떤 직업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? 난 니가 책쓴가책쓴가책쓴거 이거 아까 찍은 거없어응 응. 하려고? 다 응. 찍었는데 여태까지 아빠 근데 이거 몇 인분이야? 이거? 응 800g이니까 아, 4인분이야? 4인분 그래 이제 그만 꿔 이제 그만 꿔 내가 궁금했어 내가 네? 내가 그래도 깨고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해봐야 하는데 걱정이 아, 되지 않나.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. 이력을 기울이니 그딴 놈들이. 어? 그러지 <웃음> 마라. 아잘 먹었어. 잘, 잘 먹었다. 잘 먹었어? 잘먹습니 유진이도 깔았네. 응 어, 유진이도 깔았지. 아빠 간식 유튜브 이렇게 보잖아. 어. 이렇게 구독을 누르면 허니볼링이 나... 나오거든. 아 전... 그럼 구독 된 거야? 된 거야? 어. 이 새끼들 싫어요 누르는 새끼들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그럴 수 있다.